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유료염손의배상보장법 제8강 주요해양유료염사고와그 영향 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음, 사진도 도서지역의 기름을 제거하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음, 지난 시간에 허베스피드토 사고의 SFC 협약을 기준으로 방지작업을 공부했는데요. 이번 시간은 방제작업 나머지 조금 더 남은 부분과 사고의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조치사항이 또 있는데요. 기관별로 이제 해양경찰청은 방제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지휘통제 방제에 총괄하게 됩니다. 또 해수부는 외국 방제 지원 피해보상, 해양 영양조사 및복원 작업을 하고 있었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자재수급 자원봉사자 안전관리 및 의료지원, 또 국방부는 해군함정지원, 군병력해안방제지원을 했고 요 환경부는 폐기물 수거처리를 했습니다. 한편 산림청은 헬기를 지원해서 유처리제 살포, 중장기 및 폐기물 운반작업에 동원되었고 요 경찰청은 기동대 등 인력을 지원하고 교통안전지원 지도 업무를 했습니다. 또 소방관계청은 119 구급대 등 의료지원을 하게 습니다 노동부 복지부는 작업안전관리지침을 제공하고 질병역학조사를 수행했습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방제물자 전문가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작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매일 방제대책회의 및 전문가 자문을 받았는데 요 매일 20시경 해양경찰청장을 주재로 방제대책회의를 개최하게 되고 정부기관, 즉 해수부 환경부 회견, 충청남도 시군, 어, 군부대, 방제조합, 방제업체, 보험사 등의 등이 방제작업에 참여하면서 이들 대표가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방제 전략과 방법, 역할 분담, 협조사항 등을 토기하게 되고 방제기술자문단 회의 및현장기술 자문에 있어서 유출력 확산 예측과 유처리제 살포, 해안방제 방법 등을 자문하게 됩니다. 어, 방제자재보급기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어, 방제 자재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어, 이 보급기지에서는, 어, 해상 및 해안방제용 자재보급기지 4개소를 운영해서, 1일 방제 인력 4, 5만 명이 되는데, 여기에 흡착제가 또 30에서 4 0톤 소요가 되었습니다. 방제 인력 4, 4, 5만에 대해서 전부 방제복, 그 방진복이라고 하죠. 이것을, 어, 방제복을 제공해야 됐고요. 또 흡착제도 한 3, 4 0톤씩 매일 소요가 됐습니다. 어, 다음 국제적 지원과 협력인데요. 방제자짐이 장비가 많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중국이 56톤, 일본이 10톤의 흡착제를 지원 했고요. 싱가포르이 방제 항공기를 지원 했습니다. 또 방제 전문가가 현장, 현장 방문해서 기술 자문을 했는데요. 미국이 내면 일본이 일곱 명. u n 이 c 가 10명, 캐나다에서 6명의 기술 지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UN 공동조사단이 이란 방제 자문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어, 자원봉사자가 기적을 이루었지만 한국 정부의 조치도 신속하고 적절했다. 또 유처리제 사용은 국제적 표준에 따른 것이다. 방제는 상당히 전문적으로 처리 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우단의 방제 기술이나 그 조직은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는 편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유처리제 사용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드린 것은 유처리제로 인해서 2차 오염이 발생된다는 점에 대해서 환경단체들이 강력히 반발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어, 기자회견까지 하게 됐습니다 어, 유출료 확산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어, 지난번 이제 수업을 할때 시프린스호 사고 때그 어, 결과적으로 시프린스호 사고는 어, 기름이 이제 그 강한 이제 태풍에 의한 강한 조류를 타고 확산이 되어갔는데 이것을 이제 시간대별로 예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 오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당시에 그 미국에서 사용하던 조류의 그 시간대별 흐름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것을 어그 이후에 유류오염사고에 적용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것이 처음 적용된 해양, 대항, 대형 해양오염사고가 어 허베이 스피릿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기름이 확산되는 것을 조류의 흐름에 따라서 확산되기 때문에 이 확산 예측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을 해봤는데 어그 해안도달 시간까지는 약 4시간 30분이 발생되었고 해안 부착 예측 시간이 12월 8일 1시 30분이었고 실제 해안 부착 시간은 12월 7일 21시였습니다. 그러니까 4시간 30분 정도 오차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확산 예측 방향과 경로는 정하겠다는 에서 100% 시간대가 일치하진 않았지만, 그 예측 방향이나 경로가 정확했다는 점에서, 어, 유출 차단 하는데, 그 유출과 확산을 차단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러한 어,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어, 이러한 그 확산 시간대를, 이 시간대와 그 위치를 예측을 하면서, 유출리제를 살포하게 되는데요. 광범위한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 유출리제를 살포하게 되는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수심 20m 이상 연안에서 8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살포를 하게 됩니다. 또 항공기와 그 함정으로 살포 후에 함정고속기동및에 물포를 쏴서 이것을 흩뜨리는 교반 작업을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그 유처리제를 사용할 수 있는 해역, 육지면에서, 어, 유처리제가 좀 떨어진, 멀리 떨어졌고, 수심이 깊은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유처리제를 처리 하게 되고요. 이렇게 빨간 지역은 억제 해역이라고 해서 유처리제를 사용하지 않는 해역이고, 노란 해역은 가업적 사용하지 않지만, 부득이할 때는 고려할 수 있는 이런 해역으로, 어, 구분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우리가, 어, 방제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예, 당시 이제 유처리제가 굉장히 그 논란이 됐죠. 논란이 됐는데 왜냐하면 그 시프린소 사고 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유처리제를 사용을 했는데요. 그 당시 유처리제는 기름을 흡착해가지고 가라앉히는 그층강 기능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바닥에, 바닥에 부착이 됨으로써 그 수역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해저 생물 자원이 자라지 못하고 또유동물질 분해되면서 유동물질이 발생된다고 봤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부작용을 한번 경험한 이후에 어, 허베 사고 때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유처리의 사용을 해서 안된다는 주장을 하는 단체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미 그 유처리제가 상당히 발달 진화가 됐기 때문에 이 당시는 기름을 미립자로 유화 분산시켜서 자연 증발하거나 또는 사람및 미생물 분해를 촉진시켜서 기름 성으로 소멸시키는 제품이었고 생물 독성 시험 등 검증을 거친 저독성 제품. 그래서 유처리제를 뿌리게 되면은 그렇게 이제 그떠 있는 기름 덩어리 유처리제가 부착이 됩니다. 이것을 분해시킵니다. 이렇게 조각조각을 내서 분해시켰다가 이제 이것을 제이자연 어, 증발을 시키는 이런 이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런 이제 부작용이 발생되는 제품은 아니다. 이것이 어, 설명, 그 전문가들의 설명이었습니다. 어, 다음은 오염도평가 및 방제방법의 선정이 있었어요. 오염 확인 평가를 하게 되고 또 방제정보 지도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다음 방제 방법이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보고 방제 작업을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해안도서 오염 상태 확인 평가를 1, 2, 3차에 걸쳐서 이렇게 하게 됐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타르 같은 것을 여기서 직접 표주을 하는데 이 1km 안에 몇개 정도가 표주이 되는지 를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파 들어가 보면 모래를 파 보면은 기름층이 몇 센치 이하에 이렇게 표착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있는 수준까지 다시 어떤 방법으로 정화를 시킬지를 이 결정을 해야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름이 이렇게 보여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보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이렇게 분포가 되어있고 밀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알수 있습니다. 다음, 해안도서 오염방지 정보 지도를 작성하됩니다 지역 평가 결과가, 이제, 이렇게, 지역별로 정보 평가표가 나옵니다. 어, 나오면은, 이제, 요, mh11gr2350 같은 경우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다, 그 다음에, 구역 번호, 그 다음에, 저질 표시, 그다음 오염 정도, 오염 길이, 나는 도 길이가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정보, 어, 그 표시를 하는데요. 어, 해저 성지를, 이제, 모래, 안반, 자갈, 뻘, 반파지 이렇게 이제 SR, GMP로 표시를 하고요. TTP, 돌떠인 ST, 조각돌은 CB, 수풀, 해초는 WD, 조개껍질은 SH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오염도는 어, 해안에 두꺼운 기름층이 표착이나 고여있는 것을 1로 보고요. 해안에 기름유층이 표착한 상태로 지면하에 끈적한 유층이 침화된 상태가 2 해안의 기름이 가볍게 표착된 이런 상태를 3으로 이렇게 상중하고 구분하겠습니다 해안 특성을 표시했는 데 예시죠. 이제 그 요, 요 지역을 딱요 조금 크게 표시를 해놓면 아까 어, 나와있던 요런 이제 표시가 이제 여기 다 나와있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표시에 따라서 오염 범위가, 오염의 그 상태가 나와 있고요. 어, 색상, 그 다음에 확인 기간 해안경찰에 했다. 방제업체는 어디다. 권장하는 방법은 뭐다. 방제 진행은 얼마 동안 했다. 뭐 이런 것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어, 해안 오염 상태 별로 방제 작업을 달리 하게 되는데요. 암벽이나 바위의 표면에 부착된 경우는 겟닦기 작업 후에 고흡세척 작업을 하고, 그, 다음, 그 다음에 파도에 의한 자연 방제가 그다 방파제, TTP, 부도 암벽에 부착된 기름은, 겟닦기 작업 후에 고압 세척 작업을 하고, 파도에 의한 자연 반제를 하게 됩니다. 또, 자갈에 부착되거나 지하층에 침투되는 경우에는, 겟닦기 작업 후에 저압 세척, 고압 세척, 부착 상태가 상당히 심한 경우에는 스팀 세척, 오염 자갈을 해수면으로 이동하고, 자연 반제를 촉진하게 됩니다. 또 모래 지하층 침투는 모래 유층을 수작업으로 주워내기 또는 세망체로 불리 하고, 오염된 유층에 저압 세정 제거 하고, 갈기 위치 이동으로 파도 조석에 의한 자연 방지를 촉진합니다타르를 부착을 하게 되는데, 부착이 되면이 경우에 주워내고, 바위 암벽 자갈에 부착한 경우, 겟딱김이 고압 세척을 하게 됩니다. 모래 자갈에 기름이 보이지 않으나 유분이 함유된 경우에는, 갈기, 이제 그 모래를 가는 거죠 오염된 그 모래 자갈을 해수면으로 이동, 위치 이동해서 자연 방제를 촉진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오염 상태에 따른 방제 방법을 적용해는 예를 보면요. 다량의 자갈이나 돌덩이를 저온에서 세척을 하는 모습입니다그 다음에 고착된 기름이나 자갈 돌덩이는 고온 세척을 합니다. 모래 박갈기를 했는데, 이렇게 그, 갈아가지고 막 섞어버리면 자연정화가 촉진이 되는 것이고요. 모래 자갈을 서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바닷물에 의해서 쉽게 나가도록 하는 작업을 하는 니다그 다음, 오염 상태에 따른 방제 방법으로 이제 오염된 모래를 하나하나 주워내는 작업이고요. 암벽에 겟닦기를 하는 겁니다. 암벽 고압 세척, 자갈 저압 세척. 어, 허비 스피리토의 경우에는, 이제, 그, 와, 2007년 12월 7일 7시 6분에 이제 사고가 발생했는데, 총 육상 70km 101개 도서에 오염됐습니다. 어, 아, 1회 오의 경우에는, 뭐, 방제시수가 빨리 이루어졌다고는 하는데, 부산 남항 방파제에서 항해 중인 전망 운반선과 충돌해가지고, 4 3 7 k m 의 기름이 있었는데, 뭐, 빠른 시간, 8일 만에 방대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바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는 굉장히 좁은 수역에 조금의 기름이 쐈기 때문에 방대가 뭐, 잘 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또, 어, 일기 상태도 풍랑주의보 상태의 흡입이 스피릿토였고, 그 다음에 일회오의 경우는 뭐, 파고나 조류가 그렇게 세지 않았습니다. 어, 부산 남이요니 허베이 스피리토의 경우에는 사고선 주위에 울펜스를 설치하고 빠른 조리와 강풍으로 이울펜스가 설치했는 울펜스가 파손되는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어, 파공부의 봉심이 유류이적을 했는데 이것도 접근이 곤란해서 실패했고 요항공기 경비함정을 동원했는데 유처리제 살포를 했습니다. 통상적인 방지작업이 불가했기 때문에 어, 민감해역 보호의 최우선, 최우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초동조치 미흡과 피해 확산으로 언론에서 많은 그 언론상 언론에서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고, 일회오의 경우에는 사고선 주위 영도대교 남항 입구 등에 신속한 홀펜스를설치 했고, 적재화물류의 신속한 이전 및 어시장 취소로 등 민간 해역을 보호 했습니다. 유처리제 사용을 금지하고 유해수기 동원을 회수 중심으로 방대 작업을 했고요, 신속한 초동 대응과 조기수습으로 호평을 받았다고는 했는데, 어, 상황이 상당히 달랐죠. 이건 허베이 때의 사고고, 일회오 사고는 이 수역에 인증 정도 오염된 상태였습니다. 어, 악천후시 방제 장비 사용이 상당히 제한되었다는 것이 제 허베이 스피리토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회와 같이 보기는 어렵다. 또 기상 상황도 상당히 달랐다는 점을 이제 고려를 해야 하겠습니다. 오일 펜스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C형과 B형이 구분되는데, C형의 경우는 파고가 2m 이하, B형은 1m 이하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방제정의 피한 기준도 300톤급에서는 파고가 2.5m 이하, 150톤급은 2m 이하, 50톤급은 1.5m 이하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제, 그, 방제정의 크기에 따라서 또 파고의 높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로 사고가 나는 날은 날씨가 나쁠 때가 많아서 방제장비가 즉시 투입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방제전과 방제장비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악천후에 활용 가능한 대형 방제장비 도입 및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또 악천후에 활용 가능한 대형 방제선의 건조가 필요합니다 방제한계 상황에 대해서 언론 및 국민들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국가방제능력 및 방제장비에 대한 한계를 적극 홍보하고 국민적 이해를 이루기 야 합니다. 어, 또그 현재 여러가지 개선방안이 어, 그 피해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이해를 시켜야 하겠습니다. 다음이 사고의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개선책을 여러가지 마련하게 되는데 첫째는 대형 유조선이 선박 통항로에 정박 허가를 받아서 정박 중 발생한 충돌 사고가 유류 오염 사고의 원인이었는데요. 선박의 입항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 법령에 의해서 유조선 등 위험 선박은 한계 외의 정박지를 지정해서 고시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은 사고 유조선의 전체 구조가 단일 선체였기 때문에 충돌 사고 시 대량의 유류가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해양환경관리법의 시행세 칙인 어,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어, 2008년 11월 1일 이후 국내도입에서중질유 운송에 사용하는 선박은 소형선 이중선체 구조 또는 이중선체 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국내 도입 또는 유조선의 이중선체 구조를 의무화했습니다. 어, 원래는 2015년부터 그 단일 산체의요선운항 금지하게 되는데 이것을 2010년으로 조기 시행한 게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기상 악화시 대응 능력 한계를 노출해서 초동 조치가 미흡했는데 유출료 봉쇄 및 이적 작업의 지연 확산 찬란실패등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 이후 기상 악화시에 대입해서 3000톤급의 다목적 대응 방재정을 건조하는 등 장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방제대책본부는 해양경찰청장이 지휘했지만, 그 위에 중앙소속본부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휘함으로써 지휘체계가 이원화되고 책임한계가 불명확하게 되는 등 방제 현장의 지휘체계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 방제 장비, 해상방제는 해양경찰청의 지휘를 받는 반면, 해안방제는 전문성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맡게 되어 이 지휘 체계의 혼선과 방제 효율성의 큰 문제점으로 주라고 하는데요.해양경찰청장이 현장 방계를 총괄 지휘 통제하도록 하고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대한 방제 업무 지도감독권을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어 아, 그렇지만은 해양환경관리법상 방제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되고. 공단에 대한 일반 지도감독과 해양수산부에두게된는로 인해서 어, 실질적인 지도감독 한계가 그대로 정속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것이 대형 유류오염 사고 시 지휘통제가 일어나가 완전히 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국내외 주요 해양 유류오염 사고와 비교할 때 유출된 기름량에 비하여 청구된 음, 그 피해액이 매우 높은 반면 인정률은 매우 낮은 전입니다. 피해액이 큰 것은 우리나라의 해안에서 수산업과 관광업이 매우 발달해 있기 때문에 외국에 비하여 경제적 피해가 상대적으로 클수 있기 때문인데 반면 인정률이 낮게 나온 것은 손해의 증명 기준상의 문제도 있고 또 사고 당시 대선 등 정치 일정의 영향으로 제정한 허베이 스피릿도 유료 오염사고 피해 주민의 지원 및 해양 환경의 보건 등에 관한 특별 법에서, 어, 이러한 그, 손해를 전부 그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 같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 과도하게 이제 청구하는 것도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있습니다이법 구조에서 국제기금이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특례 규정으로 손해의 일부만을 지급받은 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금액의 전부 또는 위부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함으로써 유리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한도이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전액을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된 점에서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입법정책적으로는 매우 좋지 않은 설례를 남겼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허비스피리토 사고는 사정재판과 국제기금의 정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경우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해양유류오염 사고입니다. 1992년 책임협약과 1992년 국제기금협약을 수용한 당시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법상 손해배상 및 보상한도가 상당히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1992년 국제기금 협약에 대한 2003년 의정서를 비준하고 유료오염소원의 배상보장법을 개정해서 추가기금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청구 규정을 신설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유료오염사고가 발생하면 해양경찰청을 지휘하에 해양환경관리공단뿐만 아니라 민간방지업자 주민까지도 방지 업무에 종사합니다. 이때 방제에 소요된 비용도 P&I 클럽이나 국제기금에 첨부하여 손해 사정을 거친 후 비용이 지급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방제는 보험자와 국제기금과의 협의하에 민간 방제업체와 방제계약이 체결 되고 보험사나 국제기금이 책임한도 내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허베이스피리토 사고와 같이 법정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대형사고의 경우에는 조기방제를 위하여 방제주간기간을 지시에 의하여 방제업체가 작업에 종사하게 되는데 방제비용은 보험자와 국제기금이 지급하기 때문에 방제비용 지급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방제비용은 지급하지 않거나 방제비용 지급이 지연되거나 보험자와 국제기금의 보상한도를 초과하게 되어 비용의 전액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들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방제업체의 참여 거부나 도산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방제주간기관의 지시에 따라 방제업체나 주민 등이 방제작업에 종사한 경우 방제비용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선지급한 방제비용에 대하여 는보험자는 국제기금에 대한 대위청구권 제도 도입 및 보상한도를 초과한 방제비용에 대하여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베이 특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허베이 스피릿도 사고 오염 손해 규모가 기존 사고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기 때문에, 2008년 허의 특별법을 제정했는데요그 주요 내용은 유료오원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지급검 제도, 또 책임협약과 기금협약상의 배상 및 보상한도에 초과하는 소음에 대한 국가의 보상지원, 정부채권 후수이상 정부의 대부지원안에 의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점은 책임협약과 국제기금협약을 수용하여 선박 소유자의 책임 제한과 일정한 한도 내에서 국제기금으로부터의 보상을 골격으로 하고 있는 유료의용 손해배상보장법 체계를 사실상 훼손하게 됩니다. 향후 이와 유사한 대형 유료의용 사고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 이는 선주의 책임을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는 대신 책임보험의 부과를 강제하고 국제기금의 추가 보상을 통하여 유료의용 손해를 전부하고자 하는 기존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오류를 범하게 되서 법적 안정성을 현저하게 해치 우려가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기금협약의 가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액은 그 나라의 국민소득수준, 산업발달의 정도, 선박의 대형화 정도, 사고국가의 해양이용의 방법과 정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추가기금협약에 가입한다고 해도 반드시 피해액의 전부를 보상할 수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현행 국제 협약 체제하에서는 피해를 전부할 수 있는 최대 범위를 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다. 하였습니다. 어, 반면, 그, 도입의 반대로는 향후 유조선의 이중선체화로 인한 대형 유료염 사고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다. 또,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데 추가 기금 협약에 가입할 경우, 우리라화 하주들의 기금 부담만 늘어나고 보상을 받지 못함으로 인 국가적 손실의 문제가 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어, 뭐, 이중선체화로 인한 발생 가능, 대형 유료 오염 사고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은 뭐, 뭐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 유료 오염 사고의 피해 경우에 대해서는 완전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기구에는, 기 경우는 실제 하주부담은 추가기금협약이 적용되는 사고가 발생해서 회원국의 분담이 필요한 경우에 사고 이후에 분담금을 자출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러한 그 기금의 분담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국가적 손실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추가기금협약에는 이미 유럽연합회원국을 중심으로 1 9개국이 가입되어 있고 어, 이중에서는 해상유류 도입량이 우리나라보다 규모가 큰 나라는 어, 이개국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라가 가입한다고 해서 뭐 불리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 2006년도 그 당시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 어, 기름을 이제 해상으로 수송해 오는 수입하는 국가의 순으로 보면 일본, 이태리, 다음이 대한민국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을 수입하는 국가에 속하죠. 그래서 어, 상당히 그 추가기금협약에 가입할 필요성이 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봐 거고요. 어, 대개 이제 추가기금협약은 어, 최약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예를 포함하는 영역과 국제법에 따라 설정된 베타적 경제수역에 적용하는 것이고요. 어, 적용대상 선박이나 유류 또 오염손해 개념도 기존의 책임협약이나 국제기금협약과 동일합니다. 보상의 주체는 이 추가기금이라는 기금에 의해서 보상을 하게 되고요. 추가기금은 각체약국의 법률에 따른 권리의 의미를 가지고 체약국 법원에서 소송 당사자로 이렇게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유료연 피해자가 국제기금 협약을보상하는도 이걸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어서 국제기금에서 완전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그 보상받지 못한 부분을 이제 추가로 보상하는 것이고요. 어, 전체 그 책임협약과 국제기금협약을 포함해서 일 사고당 최고 7억 5천만 SDR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추가기금이 오염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게 되면 추가기금은 피해자가 국제기금협약에 따라 선박소의자는 그 보증인에게 가지는 권리와 국제기금에 대 가지는 권리를 대위치로 할수 있게 되어 있고요. 추가기금은 선박소유자 또는 그의 보증인에 대한 대위권 이외의 일반 법령에 따라 피해자가 제3자에게 갖는 권리에 대한 대위권도 가지게됩니다이 경우 추가기금의 대위권은 보상금 또는 배상금을 지급받은 자의 보험자가 갖는 대위권보다 불리하해서는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국제기금협약에 따라 국제기금의 분담금을 납부하는 화주는 전년도에 15만 톤 이상의 분담비을해상 운송에 로 내려 최약국의 항만이나 터미널 시설에서 수령한다 추가기금협약은 해상운송에 의하여 수령하는 분담류 이외에 육상으로 운송되거나 파이프라인 등으로 운송되어 수령한 유류도 분담대상에 포함하 됩니다. 해상으로 운송된 유류를 추가기금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의 항만이나 터미널에 하여 가하 다시 육상운송 또는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추가기금협약의 최약국 영역대로 이동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허베이 스피리토 사고에 대한 마지막 단계의 수업으로서, 어, 여러 가지 그, 방제의 영향, 즉 오염 사고의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좀더 자료를 여러분들이 게 찾아보고요. 첫째, 허베이 스피리토 사고로 인한 노출된 방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사항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봅시다. 어, 그 다음은 허베 스피릿 사고 이후에 우리나라가 추가 기금 협약에 가입하게 된 이유와, 어, 여기에 반대한, 그, 반대론에 대한 그 논리, 또, 그, 이 추가 기금 협약 도입의 효과에 대해서 토론을 봅시다. 어, 그다음허베 특별법에 대해서, 어 이 음, 법적 안정성이라든지 입법 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봅시다. 어, 이상 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